자,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엔지니어스 도커 컨테이너를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실행해서 웹 서버까지 이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저도 다 동작이 되고 있어요. 두 개를 이제 동작을 시키고 있고요. 근데 이거을 이제 어, 이유는 도커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세스 단위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프로세스 단위라고 한다는 것은 각각의 이제 우리가 5분 리눅스 환경이다 지금 이제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컨테이너들이 다 프로세스 단위로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스탑도 할수 있고 리스타트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고, 프로세스를 그냥 없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동작들을 하게 되는 건데 우선은 요것을 스탑을 하겠습니다. 현재 스탑을 하면 어떤 현상들이 있는가 쭉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탑, 그 다음에 nginx, nginx 어, 웹 이렇게 해서 스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구만 나와요 이렇게 뭐 나오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정보들을 보시면은 예, 안 나오는 것을 볼수 있겠죠 안 나온다는 것은 이 프로세스의 PS 명령어만 입력했을 때는 동작하고 있는 것들만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은 전체 다 보고 싶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옵션을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 되는데 우선은 NGNX 웹첫 번째 거 한마디로 이제 8000 포트로 진행했던 것들을 동작을 어, 스탑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은 중지됐죠 로커로스트에서 800이 중지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중지를 되면은 우리가 지우지 않는 이상은 지우지 않는 이상은 이 컨테이너가 손상된 것은 아니거든요 음, 프로세스가 그냥 당지 죽어있다 잠깐 멈춰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PS-A 옵션을 여러분들이 어,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어, 확인들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n g 스 n x 웹 예, 왼쪽에서 지금 현재 확인을 해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죠 54초 전에 54초 전에 죽었다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엔진엑스 같은 경우에는 1분 전에 어. 지금 현재 죽었다. 예, 죽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요. 잠깐 이제 멈췄다라는 소리죠. 예, 멈췄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현재 동작하고 있는 애는 요거죠. 예, 요거 같은 경우는 현재 52번, 그러니까 50분 정도 동안 계속 동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은 동작하고 있다. 그때는 PS 명령을 했을 때는 얘 하나만 보였잖아요. 근데 요것이 이제 중전됐고 나머지들도 다 이제 여기서는 사라지진 않고 프로세스가 중단된 상태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정보까지 다 삭제하려면 후에는 이제 불필요한 이미지들을 예, 또다 제거를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명령어를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멈췄는데 다시 동작을 한번 시켜 볼게요 다시 동작을 시킬 때는 스타트라고 하는 겁니다 스타트를 할 때는 ps-a 옵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름을 이제 확인 한번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서 실행을 하시면 얘도 어떤 명령어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바로 동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빠르죠? 예, 즉각적으로 예, 동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토커 컨테이너 웹서버를 운영을 하다 보면 은 어떤 문제들이 이제 뭐 장애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 내부적으로 이제 어, 발생을 하게 되면 은 어, 우리가 리스타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 때문에 토커 컨테이너도 똑같아요 리스타트라고 하는 어, 옵션이 있어요 요 같은 경우는 잠깐 죽었다가 프로세스를 죽였다가 바로 이제 살리게 되는 것인데 굉장히 빠릅니다 잠깐 죽었다가, 반응 거의 죽었다는 느낌이 없을 정도로 바로 이제 동작을 했다가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커 또 PS 명령으로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은 이제 11초 전에 실행했다. 이제 리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11초 전에 동작한 것을 또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세스 정보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떤 거냐면 ps-ef라고 하는 명령어로 해서 그래프로 저희가 이제 도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 겁니다. 도커와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뽑아낼 건데 우선은 ps-ef라고 하는 것들은 도커 프로세스뿐만 아니고 현재 동작하고 있는 리눅스에서 동작하는 그런 프로세스 정보들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NGNX가 이제 워커 프로세스들이 동작하고 있는 어떤 프로세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데몬 같은 거나 마스터 프로세스들 워커 프로세스들 뭐 이런 개념들인데 나중에 이제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환경을 가시면 은또 이런 개념들이 또 그대로 들어가요 뭐 마스터노드, 워커노드, 뭐 클러스터 이런 거, 이런 용어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가시면은 또 워커 프로세스 있고 뭐 데몬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계속적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ps-af 그래 도커라고 하는 것만 우선 좀 뽑아내도록 할게요. 도커라고 하는 걸 뽑아내면은 도커 프로세스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컨테이너와 관련된 그런 정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또 여기도 컨테이너와 관련된 정보들이 있고요. 이게두개예요 지금 현재 보면은 요거하고 요거 이거 두 개이다. 그 다음에 이미지, 여기는 8001과 관련된 거고, 얘는 8000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거는 토커 컨테이너에, 야는 이제 엔진NX 웹, 그 다음에 얘는 웹0이 그 다음에 관련된 IP 정보들이 또 연결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프로세스 정보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세부적으로, 나중에 이제 이런 그 프로세스 정보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때는, 어, 이제 보안 쪽에서는 침해 사고 분석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도커 컨테이너 안에서 발생했을 때 우리가 정보들을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우선 잠깐만 좀 간단하게 좀 보면은 얘가 PID 정보입니다. 이 프로세스 ID 정보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이 도커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들은 어미 프로세스, 인게 부모 프로세스죠 부모 프로세스가 1번으로 이렇게 부여가 돼 있어요 프로세스 1번에 이제 자식 프로세스 형태으로 예, 동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이제 도커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이 프로세스 단위로 동작하는 것인데 굉장히 큰 의미로 프로세스가 동작하는 거죠 첫 번째 있는 프로세스에 의해서 동작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현재 프로세스 자기 거이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 정보들은 어디로 가냐 수도 우선은 관리자 권한으로 좀 바꿔 올게요 왜그냐면은 이 정보들 들어가면 어차피 관리자로 들어가는 건데 계속 수도를 붙이면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여기, 예죠? 이 컨테이너가 동작하고 있는 요거를 이제 네트워크하고 또 관련된 거죠. 왜그러면 소켓이라고 또써 있잖아요. 소켓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 관련된 것들인데, 요걸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뭐상관 없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트 포워딩과 관련된 정보이고, 여기하고 관련된 것은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프로세스 정보들, 이컨테이너에있되는 거죠. 그래서 카피를 하셔가지고, CD 프로세스 정보를 해서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이쪽으로 가시면 되는데 우선 프로세스에 있는 디렉토리 정보들만 한번 보시면 은 아마 많이 보셨던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 프로세스 정보들 을 보시면 각각의 리눅스에 동작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폴더별로 어, 이렇게, 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작하고 있는 뭐 아파치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MySQL이나 그런 것들 다 동작시키면은 리눅스는 이쪽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안에 폴더 안에 또 관련된 이제 파일들 정보들.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죠. 예, 그런 정보들이 이 안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프로세스 관련된 프로세스에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디렉토리죠. 이쪽 부분에 있는 것 같죠? 605니까 이 근처에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ls-al 명령을 입력하시면은 그 프로세스 안쪽에 또 관련된 파일과 디렉토리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정보들만 한번 잠깐 보시면은 CW는 현재 동작하고 있는 요 실행되고 있는 그러한 진짜 어떻게 보면은 디렉토리. 정보들이죠 사실 여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엮여 가지고 실행이 되고 있다 그 관련된 현재 디렉토리 정보예요 그러니까 얘가 run의 도커의 컨테이너 데몬이라고 하는 요 굉장히 긴 요것이 이제 그 아까 엔 n g 엑스를돌 동작하고 있는 그 이미지에 관련된 것들을 이쪽에서 이제 가져와서 연결해서 프로세스로 동작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겠죠 어느 정도 는 되시죠? 어려, 어려, 어려워요 여기까지 가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고 그 다음에 맵이라고 하는 정보들 이런 것들은 이제 토커 컨테이너가 동작하면서 이 리눅스 안에 부여된 그런 메모리 정보들이 이쪽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침해 사고 분석이나 보안 쪽으로 접근을 할때 누군가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백도어도 실행할 수도 있고 여러 공격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정보들을 찾을 때또이 부분을 참고를 해서 예, 분석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저도 이제 뭐, 아주, 잘 아는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가면 뭐, 커널 정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까지 다 들어갑니다.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프로세스 정보들을 이제, 어, 중지하고 다시 리스타트하고 스탑하고 그 정보들을 어디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가 이요 예, 정도까지만 우선 알고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다른 그런 어플리케이션들, 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같은거나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나 이런 여러 가지 센터 OS나 이런 것들을 한번 프로세스 단위로 동작을 시켜보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